딴짓하다가 차, 드디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올해 첫 한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거제도 왔어요 거제도 구조라함 거제 대구 낚시 아, 뉴 벤쿠버 아, 아, 호 아, 오늘 날짜가 아, 6월 9일 아직 6월 초순이라서 이렇게 뭐 피딩이 엄청나게 이루어져서 세자리수가 나오고 그 정도는 아니니까 큰 기대는 안 하고 원래는 한치를 노리고 왔는데 출조점 선장님께서 추천하신 방법은 한치가 안나오면 갈치지깅을 해라 내지는 갈치지깅도 하고 전동일이나 뭐 이런거 있으면 한치도 같이 하고 해서 갈치 한치 병행입니다 아, 오늘은 한치 좀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인력으로 되는게 아니니까 영왕님이 주시는 만큼 즐겁게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봤네요 구조랑 <웃음> 포인트에 도착해서 푹 내리고 계십니다 공도를 지나쳐 왔는데 6시 10분쯤에 출발해가지고 7시 20분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1시간 10분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고 지금 시간은 7시 30분쯤 됐어요 부산에 계시는 조사님께서 집어대고 10시 이후에나 한치해라 하셨으니까 자주 다니신 분께서 조언해 주시면 따라해줘 저같은 초보는. 이 녀석은 이카메탈이랑 애기, 스테 이거는 떼고 갈치지깅부터 하겠습니다 로드는 모짜르트 8초 이카 메탈 6 0 2 라이트 됩니다 릴은 금양 이지스 음, 수심측정릴 그리고 또 하나는 모짜르트 이카 메탈2 전동릴에 물려놨고요 원줄은 컬러는 블랙 호수는 0.85 그리고 채비의 기둥줄은 와이어로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50cm 단위로 3단 칼치메탈부터 해보겠습니다 칼치메탈 100g 27m 67m로 나옵니다 표충성은 2 2도 오호 이야 대박이네요 대박이네. 50에서 60 사이 와 50에서 60 사이 한치 집어넣게 되니까 초반엔 갈치지깅 해라 하고 부산에 계시는 부사님께서 조언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 수심은 지버가 되기전 3 0 m 터로 맞추겠습니다 이카메탈은 그리고 갈치지깅은 5 0 m 6 0 m 라고 하시니까 체챔질라고 50에서 50m라고 하시니까, 50m까지만 해보고,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현지 사장님께서는, 어, 살짝 들었다가 났다만 하다고 하시던데, 요즘엔 출조를 나가도, 한치다 그러면 기대가 별로 안 돼. 큰 녹광만 치고 다니데 오, 히트! 참, 시작하자마자 히트하셨네. 선생님 몇 미터에요? 3 8미터요3 38m? 8미터 조금 떴나? 오우 좋다. 와. 8 m 3 8미 38m? 3 8미터8요와8 좋다. 오, m 38m? 3다 m 38m? 3 메달에서 15m 사이 한치 나왔습니다 좋았어! 한치가 비치면 무조건 한치죠? 한치가 나오는데 갈치를 하면 안되지 와이어 탭 위에 입질 없으면 모노라인으로 보겠습니다 는 체력전. 초반부터 너무 힘들 돼. 예. 자 콩나물국밥입니다. 빠졌어 아주 작은 녀석이 있었나 본데 아, 올해 딴짓하다가 차, 드디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올해 첫 한치 에이, 참 힘들다 첫 한치 한번에 오징어 방생했으니까 이거 뭐 저킹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네요 그냥 들고 있으니까 와서 봅니다 한치다 오 여기저기 여기 한치 선생님 얼마 주셨어요? 20m요? 그럼 아직 어구안 잡혔네 저는 10m 나왔는데 좀 잡자 그리고 구경됐으니 그래 근데 엄청 예민하네요 아까 선장님 말씀해주신 수온이 22도였어요 거치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끝에만 살짝살짝 건드리다가 천천히. 참. 그때 타다다다 조금만 해줬더니 바로 오네요. 오. 뭐야? 갈치야, 뭐야? 가만히 있었는데. 예? 예. 한치인지 갈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스테요, 스테. 한치네, 한치. 20m에요, 20m. 와, 사이즈 좋다. 와, 벌떡 한치. 고추장문이에요, 고추장. 자. 이제 세마리지만오나 갈치인줄 알았어 아우, 겨우 세마리만 잡았는데도 이렇게 기분이 좋네 와 갈치 무작위나 거구나 아우 한치 나와 갈치에요? 오! 한치네 <웃음> 갈치는 좀 있다 하고 갈치를 많이 잡아라. 아 사모님 말씀 들어야죠. 쿨러 채우라고 하시네요. 쿨러. 어 히트를 하면 여기저기서 히트를 하시는 거. 안녕, 안녕, 안야갈치 안녕, 좋다 쭉녕려오다가 덜컥 안고하녕 안녕, 안 이도 재밌어. 지난번에 딱한 마리 잡았는데. 아 이야, 꽁지 또 물렸네. 그래, 임마. 물 빼줄게. 보도. <웃음> 사지? 와 지깅으로도 사지 나와요 와 크다 아 이거 당황해서 입질이 두개가 와가지고 엉켰습니다 근데 캠을 안켰네 그섯 마리인데. 오! 당황이면 안 돼, 이렇게. 아이, 그, 참. 둘다 컸는데. 어우, 사이즈 좋아. 저런 사이즈 나옵니다. 피딩이 언제 걸칠지 몰라가지고. 끊어 먹었으니까. 양점은 틀어지면 없네요. 다시 시비, 시비에 있길 바라면서. 좋아. 15층이 집어책... 오우 야. 드디어 한치 구경합니다. 아. 뭐, 엄청 폭발적으로 보뭐 이건 아닌데 그래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1 2 m 에서아 크다. 와. 50분 되겠네. 와 제일 크다 제 크고. 대원 한치 대원 한치. 아, 그린 번개, 파란색 번개, 그거 딱한 개가 제일 잘 물었는데 그게 뭐 아까 원줄 풀으면서 합살을 조금 당겼더니 그 부분만 딱날아가버렸네 아이 그한 개밖에 안 갖고 왔네 키트? 잡으신다. 옆에 사장님 대왕한치 잡으시더니 계속 잡으시네. 오 쌍거리다. 이야 사진 찍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쌍거리 쌍거리. 사장님 계속 10위에요? 축하는 해드려야 되는데 왜 저한테는 안 오지? 예. <웃음> yeah. 배고플 때였냐? 아, 고2 0평 때, 한 번, 150평이라고. 지금 물이 간다. 우리 물이 갑자기, 어디, 뭐, 가자. 이렇한 번만. 진짜 맛있네요. 자, 하나, 하나, 삼 와, 또또뭐큰거그러셨나이 고등어 같은 거 아닐까요? 갈치? 이게 10, 13m에요. 한 13m. 근데 움직이는 거 보면 굳이 액션을 안 줘도 되겠네. 그냥 살살 오르는 일이라 그냥 그것만 하네요. 일곱 마리. 와, 갈테는 진짜 잘 나오네. 사이즈도 크네요. 같이 나가 볼까? 어우 그냥 하나 물려 있네. 거치해놔도 잡힌다니까. 8마리 조시가 다 돼가는데 한치는 두 마리가 참 힘들 것 같고 얼굴 구경했으니 만족할려 합니다 수온 좀더 오르고 장마철 지나가고 그러면 한치가 좀 많이 나올까요? 아 갈치는 외줄로 많이 잡았으니까 욕심은 없는데 다들 잡으시고 손맛 보시는 거 보니까 조금 하고 싶네요 하고싶어서 갈 때까지 갈치지깅좀 해보겠습니다 전동률은 그냥 그대로 두고 수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집어가 돼서 어떤 컬러든잘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아이, 떨어졌다. 에이, 이래. 다시 물었어. 에이, 작다. 할때 보니까 갈치를 바닥에 좀 놨다가 죽은 후에 그다음에 집게를 잡아서 놓더라고요. 자, 죽으려고 이제 자, 오우, 와, 딱그 지점이네. 40에서 4 5 m 몇미터예요 50m. 50m. 그래. 가끔 가다 이렇게 덜컥. 어우, 버텨. 크던작던이 버티는 손 마시고, 지깅은손 마시고, 오. 아, 빠졌어. 어? 엉키신 것 같은데? 엉키신 거 아닐까요? 사장님 엉켰죠? 어, 그래. 누구랑 누구, 엉켰는데? 에? 엉킨게 아니었네 <웃음> 뭐 그냥 무, 묵직한 손맛이야 또 묵직한거 보 올치진한 맛인데 또훌치기야 아우 훌치기라도 괜찮네. 잡으셨어 붉은색하고 집으로 있는거 이게 잘먹네 은색에 그것도 잠깐 먹다가 말더라고요 붉은색, 붉은색이 제일 좋네요 갈치지깅이 다른건 몰라도 손맛은 진짜 이거. 41m 근처에서 아 이런. 근처에서 그냥 위아래 접힌만 하면 은 지가 와서 알아서 물어줍니다 올렸다가 내리는데 원출이 턱하고 안내려가는 예? 가보신다고, 아니 4 1 m 에막 그냥 계속 4 1 m 그냥 뭐 10마리는 뭐 그냥 나오네 진짜 갈치나 칠걸 이 외주를 한번 갔다와서 就是<音> 아 빠졌다 어? 어? 안 빠졌나? 안 빠졌네? 릴링 끝까지 해봐야지 하는구나 아 몸에 라인이 감겼다가 채지이 했으면 이거 채우겠는데 어우, 보기가 내려갔네. 어우, 야 55m에서 걸었어요. 어우, 교통사고요 쓰는데 어? 아씨 방에스 빠졌네 아 자식 와꽤 컸는데 물도 못마시기하네 옆구리에 걸린것 같은데? 옆구리 41미터랑 55미터랑 속사정은 제가 모르니까. 55m인데. 이건 뭐 심각한 교통사고는 아닌 것같아 있는 데 없으면 55m지 어우 한치 잡으셨어 막판에 네, 이 정도 입질이면 아, 갈치로드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광어다운 샷이나 그런 로드 갖고 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TV 연질이고 그러면 분명히 그, 손맛 이런건 더 좋겠지만 아워 다운샷 로드도 손맛 좋아요 뭐야? 3 9 m 터네 오히려 더 떠있네 교통사고데 이거 위에 떠있는 녀석들은 조금 작네요 처음부터 갈치 지경을 했더라면 뭐, 항상 최초 마무리에는 후회가 남으니까 많이 잡았던 적도아예 요즘에는 빵을 치고 다녀가지고 이거. 자5 5 m 터 저킹 한번 해보고 없으면 4 0 m 터 까지 15미터 야속하네, 한치 오늘 한치 8마리 잡았습니다, 여기 집에가서 집사람이랑 애들이랑 딱한번 맛있게 먹을 반찬거리 잡았습니다 아, 올해 처음으로 한치 회 먹어보겠네 네, 현재 시간 4시, 어, 오늘 4시 반에 출수하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슬슬 다 정리들 하시네요 저도 이거 바닥 한번 찍고 바닥부터 조킹 한번 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조금 아쉬운 점은 괜히 고집 때문에 어근잡히지 않는 한치 끝까지 노리지 말고 한 중반부? 아니면 초반에서 중반부 넘어갈 때그쯤 마음을 다잡고 갈치지긴 했더라면 마리수 카운팅을 한치 여덟마리에 쓰지 말고 카운터기를 갈치에 썼더라면 어떨, 어땠을까 어 재밌는 상상도 해봅니다 후회도 조금 하면서 아싸 4 0 m 에서 왔어 있지 들레미랑 오면 진짜 좋아할텐데 예 막판에 한치가 떠다니네 아직도 집어가 안되나봐요 오! 아기인데 40m 있었구나 어우 턱하고 그냥 갈치지깅 진짜 재밌네요 어우 우유로 재밌네 소소하게 그렇지, 이렇게 어4 0미터 아직 어근이 있어 와우 집에서 잡아서 먹을 거면 무슨 상관이니까 반찬거리 정도가 아니고 이거 동네 잔치에도 될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동통사고 역시 군들은 어쩔 수 없어 이번이 마지막 캐스팅 마지막 캐스팅하면서 또 던지고 싶죠? 4시 반에 철수를 하신다는 건지 지금 시간 좀 확인하고 차곡차곡 정리도 좀 해야되니까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에 철수 하신다고 하셨고 저희 라인은 전면 하셨고 자 어쨌든 오늘, 오늘 조가니까 자랑은 못해도 꽝은 변했다 간신히 <웃음> 면꽝뭐 이정도 해야, 해야 되겠습니다 오징어에 가려서 그 갈치가 잘 안보이는데 아, 2시부터 한 조가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갈치 피딩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때도 계속 고집부리면서 한치만을 했는데 그냥 나름 갈치지깅의 손맛에 좀 눈을 뜬뭐그 정도 출조라고 하겠습니다 생미기 도전하시기가 조금 좀 버겁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갈치지깅은 정말 재밌네요. 그게 손맛도 좀 그렇고. 타 장르와 비교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 대구지깅 뭐 이런 거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진짜. 자잘한 손맛 보시려면 밤새도록 정말 집어만 되면 손맛 보실 수 있는 장르가 이 갈치지깅인 것 같습니다. 한치 마리수는 좀 아쉽지만, 뭐 꽝조사가 8마리면 면꽝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거제대구 낚시의 뉴벤쿠버호와 함께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많이 잡으셨어요? 100마리 오버 잡으셨죠? 잡은거 반은 빠았어요 아... 근데 반은 빠치셨더라도재밌는솔찬이 보셨겠는데? 그죠? 반 잘할 것 같아요